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한테 메일로 하나 질문이 왔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 이거 딱 봐도 gif 이거든요 그러니까 gif 파일로 블로그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만드신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요런 느낌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GIF 자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SNS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슬라이드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왼쪽에 보면 은 왼쪽에 하나, 두 개의 슬라이드가 있죠? 이거를 일단 삭제해 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원리를 익히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 네모 도형을 하나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 붙여 놓고요. 오른쪽으로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 둘. 깜빡, 깜빡, 깜빡, 깜빡. 자, 이런 방식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의 같은 도형이 두 가지로 반복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깜빡깜빡 하는 느낌처럼 보여지죠. 꼭 신호등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저장을 해볼 건데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왼쪽 상단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할 건데요 파일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gif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gif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애니메이션 GIF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화면을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간격을 세 보니까 한 1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1초 간격으로 바뀌었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 효과 할때그 초를 바꿔주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단에 전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음 시간 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 후에 저절로 슬라이드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다음 시간 후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0.5라고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도 0.5라고 바꿔줄게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GIF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번에는 좀 속도가 좀 빨라졌죠 이런 방식으로 전환 효과에 시간을 주면 빨라진다는 것도 아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제작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텍스트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문하신 네이버 아이디의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저는 에스코어드림체라고 하는 글꼴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글꼴로 한번 바꿔 볼게요 저는 일단 얇은 글꼴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꼴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드림 3 라이트체에서 좀더 굵은 헤비체나 블랙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좀더 표시를 해주시느냐 자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서식 복사 Ctrl Shift C 눌러주시고 네이버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 드래그 하셔서 Ctrl Shift V를 눌러주시면 깔끔한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아래쪽에 평일 11시에 순차 발송됩니다 라고 하는 그 네모 상자들이 보이게 되는데 표에 들어가셔서 일단 네 줄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어떻게 채우느냐 흰색으로 채워 주실 거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되 이렇게 색상을 약간은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테두리 설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적을 거냐면 텍스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 텍스트를 적을 건데요. 텍스트는 그냥 뭐좀 어두운 회색으로 바꿔주실 거고요. 그리고 정렬도 레이아웃 중앙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적을 건데요 이 텍스트의 글꼴도 일단은 굵은 글꼴로 먼저 바꿔보도록 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텍스트를 하나 적어줄 건데요 도형, 네모 도형 선택하셔서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서식 채우기 흰색 그리고 여기 중앙에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 줄게요 위쪽에 있는 텍스트를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하셔서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 두신 상태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만들어진 이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줄게요 몇 개요? 한 4개 정도만 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4개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었던 이 텍스트를 여기에서는 한 칸씩 키워줄게요 놓고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죠? 자첫 번째는 그대로 냅두고요 또두 번째만 여기서 또 키워줄게요 한 칸만 그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일 11시에 순차 발송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볼까요 자 평일 이 부분은 어떻게 채워 줄 거냐 음영을 회색으로 채워 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흰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이게 첫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은 형태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테이블 디자인 색상 채워 주시고 글씨 색깔은 흰색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 채워주시고 글씨 색깔은 흰색 마지막 여기도 색깔은 채워주시고 글씨 색깔은 흰색 이렇게 채워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를을 쉽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뭔가 좀 효과를 주고 싶거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이것 또한 굵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굵은 글골 이것도 굵은 글골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면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이런식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어, 원리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다양한 아이디어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 원리만 이해하셔서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기 전에 전환효과에 들어가셔서 0.5초 라고 하는 것을 꼭 선택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음 시간 후 이거 하나하나 다 선택하셔서 설정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전부 다 0.5초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GIF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파일을 한번 열어 볼게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gif 파일 특히 움직이는 gif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한 0.5초가 아니라 0.3초로 바꿔주시면 최종적으로 한 1.2초 사이에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gif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워터마크 같은 것들을 좀 달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를 입력해 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여기에 이지쌤 유튜브라고 적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색상은 제가 색상은 빨간색으로 투명도를 좀 많이 줄게요. 투명도를 줘서 이렇게 뒤쪽에 은은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걸 글씨 크기를 키워서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뒤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모든 슬라이드에 컨트롤 V 붙여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워터마크가 박힌 것처럼 만들어지게 돼서 아이 자료는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슬라이드 쇼를 하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GIF 파일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파워포인트로 GIF 파일 만드는 여러 가지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이번에 강의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